안녕하세요 비디오 플러스 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템플릿을 하나 공유할까 합니다 제가 순순히 저의 노력으로 애프터 이펙트 템플릿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튜브 스타일 템플릿 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디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졌고 여러분이 수정하실 때좀더 직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컴보지션 레이어를 정렬해 놓았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유튜브 채널 이름과 동영상 레이어 아래에 있는 제목 그리고 날짜와 구독자 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의 제목과 설명을 짧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퀄러티한 유튜브 인트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본 템플릿은 앞으로도 무료이며 무료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심하며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상 비디오 플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템플릿은 영어로 제작되었으니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